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위치가 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바퀴가 굴러가는 이런 리깅을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음, 일단 뭐 간단하게 오브젝트를 아니요그 아마추어를 하나 불러 올게요 아마추어를 하나 불러오고요 이 아마추어에서 음, 일단은 메인 메인본이 하나 나오고 이 바퀴처럼 굴러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은 메인 본이 있고 이렇게 굴러다닐 본이 있거든요 음 그렇게 두 가지를 일단 만들어 볼게요 에디트 모드에서 이 본을 Shift D로 듀플리케이트해서 위로 그냥 올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메인이 되고 얘는 이제 굴러다닐 본이 될 거예요 그러려면 음 얘가 어 페어런스가 되고 얘가 체일드가 되는 게 좋겠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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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가 되었다는 이 점선이 하나 생겼고요 자 이제 얘가 페어런치고 얘가 차일드예요 차일드는 자기 맘대로 움직일 수 있지만 페어런치가 움직일 적에는 이건 에디터 모드니까 그렇죠 포즈 모드에서 <웃음> 자 차일드는 맘대로 움직이지만 페어런치가 움직일 적에는 따라 움직여요 그러니까 얘가 페어런치가 이렇게 움직일 적에 차일드도 움직이겠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c 스트레 t 트프로퍼티에 보시면은 여기 있어요. 트랜스포메이션 이라는 그런 함수가 있어요. 자, 그 t r a n s f o 을 얘한테 줄 거예요. 얘는 이제 메인본이니까 얘가 굴러갈 거니까 얘한테 t r a n s f o 이라는 그 c o n s t r a 를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t r a n s f o r m a t i o 을 물어봐요. 어떤 변화, 어떤 변화를 그 어떤 변화를 이제 입력으로 잡을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것도, 이 타겟도 역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게 되면 얘도, 얘도 오브젝트, 얘도 오브젝트, 얘도, 오브젝트, 얘도 오브젝트죠. 어떻게 보면 자, 그 오브젝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서는 이 아마추어를 오브젝트로 선택을 할 거고요. 여기를 찍어도 마찬가지고 여기를 찍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추어 아마추어 이두두본 전체가 아마추어 007이니까요 네. 자, 아마추어 007 중에서 <웃음> 타겟을 001로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위치가 변하면은 밑에 거는 돌 거예요 네. 이렇게 됐고요 자기 자신이 될 수는 없어요 얘 지금 얘한테 다 컨스트레인트를 주기 때문에 얘가 본이 컨스트레이트가될 수는 없어요 네, 그렇고 음, 이제 Map From이 있고 Map To가 있어요. 이게 입력 측, 이게 출력 측이에요. 입력을 어디서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음, 이본 001에 이본 001이 타겟이 됐죠. 이 타겟의 x축 값을 받아서 출력 축에 Z 축을 돌려줄 거예요. 지금 이, 이 본에 Z 축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돌리려면 Z 축을 돌려주면 돼요. Z 축을 돌려주면 돼요. 자, 말을 더듬었지만, 자, 그냥 가죠.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X축은 0에서 부터 한 4m 움직일 때 회전을 시킬 거예요 회전을 시키는 축이 XYZ Z축을 움직일 건데 무엇에 의해서? 요 X축에 의해서 X값에 의해서 Z축을 움직일 건데 0도에서 360도까지 움직일 거예요 그럼 됐나요? 한번 움직여 볼까요? 포즈 모드에서 안 움직이네요 왜안 움직이죠 네이 타겟하고 오너가 전부 다 월드스페이스라서 그래요 이걸 로컬스페이스로 바꿀게요 네 이렇게 놓고 움직일게요 자 움직이는데 거꾸로 도네요 거꾸로 돌땐 마이너스 일때 마이너스 이제 움직여 볼까요? 네 이렇게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돌네. 근데 딱한 바퀴만 돌고 더 이상 안 돌아요. 얘를 보면은 얘는 그냥 이렇게 계속 돌거든요. 근데 얘는 한 바퀴만 돌 포즈 모드에서 한 바퀴만 돌고 안 돌아요. 그게 이 익스트라 폴레이트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익스트라 폴레이트를 활성화 시키시면 이렇게 움직여요 네 됐고요 자또 하나 얘는 오브젝트 모드에서도 잘 굴러가요 근데 얘는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작동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얘콘스트레이트에 보시면은 타겟도 로컬 스페이스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타겟을 월드 스페이스로 다시 바꿔주세요 제가 아까 그냥 설명드리려고 둘다 로컬로 바꿨는데 타겟은 월드 스페이스, 오늘은 로컬 스페이스로 바꾸시게 되면 은 오브젝트 모드일 적에도 움직이면 이렇게 회전이 돼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이, 이 바퀴를 하나 카피해 봅시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웃음> 자, 얘가 지금 Alt P 클리어 페어런치를 하고요. 이로 네. 갖다 놓게요. 이렇게 갖다 놓고 얘의 페어런치를 얘로 잡아주면 돼요. 페어런츠가 아니라 그 본을 얘의 본을 얘로 잡아주면 돼요 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했죠 자이 오브젝트 어디갔죠 예, 음, 프론트타이어 003이네요 프론트타이어 003을 여기다가 연결을 해줄 거예요 본본 본. 이거네요 지금 여기 활성화되어있는것 얘의 본, 본이네요 본 요거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연결시켜주면 돼요 얘를 얘를 컨트롤 키 누르고 요본그 네. 다음에 다시 컨트롤 P 요본 네. 그러면 이 타이어가 지금 요 본하고 연결이 된게 또 이렇게 점선으로 보이시죠 그렇게 되면 됐어요 움직여 보자고요 네잘 굴러갑니다 너무 열심히 도네요 이럴때는 이 본에 <웃음> 콘센트레이트를 음 4m 갈때한 바퀴가 아니라 뭐 8m 갈때에한 바퀴로 하죠 그러면은 네, 이렇게 비슷하게 이이 이 타이어의 둘레를 계산을 해서 이 값을 넣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잘 굴러갑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바퀴를 굴리는 의리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